O Nul doshi chung haju shi y a s <laughs> a g a m s <laughs> u h a b n a d a duck dan. Jay young sang yul tong ha istj yu i hon in shingo ha shi gil gi one h a b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i d ha shi mayan. Secret young sang bon in j u n g fan yung san vlog asmr d u n total nega g benefit yul nu lil suit sub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 g i d haju se yo.